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이런 드론이나 항공방지 아니면 농사를 못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황제품들을 쓰면 은 많이 막히죠? 완전히 막혀가지고 여기가 덮여버려요 바깥에 약간 큰 거름망도 덮여버리고 안쪽 거름망도 완전히 덮여가지고 약이 빨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사가 되지 않는 정도죠. 음... 그러니까 음, 항공방지를 하는 데서 약간 애로, 애로사항이 많죠. 박사 같은, 같은 경우가 네. 안 막힌다는 건 유황인데도? 네, 지금 몇 차례 지금 항공방지를, 드론방지를 했는데 네.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라남도 무안의 한 논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요즘 이 논에 항공 방제를 해야 되는데 항공 방제 하다 보면 이 노즐 막힘 때문에 아주 고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이 노즐 막힘과 균, 충, 영양제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자, 과연 그게 뭔지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 바로 옆, 옆에 논인데, 그죠? 예. 거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여기 간행 논이거든요? 예. 근데 에, 여기는 문고병이 이렇게 심하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 곰팡입 병이라고 얘기하죠? 문고병. 하얀 거 지금 그거였죠? 예, 예, 하얀 거. 입진 무늬 마른 병이라고 하죠. 하얀 거? 예, 하얀 거. 아, 그런 게 지금 문고병인데? 예. 그런 게 지금 이 밭은 있는데? 예. 저희 퍼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거긴 지금 문고병에 있는데, 회장님, 회장님, 눈 어디에요? 여기. 아. 바로 건너. 그쪽엔 지금 문고병이 없다? 네, 없다는 얘기죠. 어. 네,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문고병들이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진 않았네요. 네, 여기는 문고병이 오지 않아서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여기는. 문고병이 초기에는 좀 약간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안전히 문고병이 잡힌 상태거든요. 1차 살포 때는 언제냐면 8월 제가 10일 10일 날 살포를 했고 2차는 10일 넘어서 한10 지금 6일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6일 만에 2차를 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빨리 2해를 쳤냐면은. 문고병이 포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고병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지금 아주 깨끗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뭘 치셨어요? 최균 박사하고 어, 충 박사하고 어, 두 가지 쳤습니다 균박사 충 박사? 예 균박사 충 박사 양 박사네 <웃음> 예. <웃음> 예. 예. 지금 우리 수도장 농가들이 껴안고 있는 게 도열병이면 도열병 약 하나를 사, 사가지고 와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도열병 문고병, 먹뭐 개시문이 마린병, 이런 병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병에 담아서 개발해놨더라고요.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드론 살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 0 0 m l 인가요 예. 어. 해충박사. 네, 해충박사. 현장님 그건 뭐예요 영양제, 영양제라고 보내요 영양제? 예. 예. 아 이것도 같이 넣어주자는 겁니까? 예. 예. 아, 예.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이런 드론이나 항공방제 아니면 농사를 못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 젊은 사람들도 없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농사를 짓는데 이런 장비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음. 그래서 이런 장비에 쓸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선호를 한다는 거죠 분말이나 가루가 막히지 않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노즐쪽으로 전혀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제품이네요 보니까 어. 약통에서 빨아들일 때 거름망이 있어요 네. 열어보시면 은 지금 아 보기 네이 거름망인데 근데 보통 이제 많이 막히는 경우는 여기가 이제 꽉차 가지고 물이 이제 약재가 빨아 올려지지 않거든요 보통 이 황제품들을 쓰면은 많이 막히죠? 완전히 막혀가지고, 여기가 덮여버려요. 바깥에 약간 큰거름망도 덮여버리고, 안쪽 거름망도 완전히 덮여가지고, 약이 빨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사가 되지 않는 정도죠. 음... 그러니까, 항공방지를 하는 데서 약간 애로, 애로사항이 많죠. 균박사 같은, 같은 경우가 안 막힌다는 건 유황인데도? 네, 지금 몇 차례 지금 항공방지를, 드론방지를 했는데, 네.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 이런 제품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게 지금 드론 방지를 하면서 제일 번거롭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웠던 게 지금 황제품 같은 걸 쓰면 막히는 문제였는데, 요건 정말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드론 방지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효과도 좋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겠죠. 균제는 균박사. 그다음에 충전 해충 박사 프리움 네. 영역 효소를 직접 개발했고 그래서 오늘 나와서 직접 설명드리려고 인사드리는 겁니다. 예. 아 이게 박사 박사 그러시는데 박사님이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식물병약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그다음에 강원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일하고. 아, 강원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또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예, 예, 20년 동안 근무하시고 예, 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자재 회사를 차리신 거네. 예, 뭐, 적은 규모나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 이제 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는데 또 어, 농가에서 지금 많은 좋은 제품을 요청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항공방제에 음. 하려면 네. 특히 유황이 들어간 음. 유황이 들어간 이 균박사 같은 경우는 음. 이 찌꺼기 같은 게 많아가지고 음. 막히 노즐이 막히는 현상이 많다고 들었는데 균박사를 만들 때 효능 효과도 지키면서도 노즐도 에께게 아, 그러뭐 수용성을 높였다는 거. 그게 핵심 기술이고 저희들이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유황이 들어갔지만 노즐에 절대 안 막힌다. 100% 보장이 되고 아까 항공 방지할 때도 10배로 고농도로 전 처리한 것입니다. 예. 아, 10배 고농도로 했는데도 안 막히고 예. 잘 녹는다. 예, 맞습니다. 야, 이게 보니까 유기농업 자재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등록이 다 됐네. 이게 항공 방지에도 등록이 됐네? 나 항공 방지에도 등록돼 있고요. 아. 효능과 품질 인증을 해서 벼에 쓰는 벼멸구나 흰이마름병이나 곰팡이 세균에 그다음에 아. 문구병까지 다 정식으로 품질 인증이 등록된 제품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이해충박사는또 뭡니까 해충박사? 음. 이 해충박사는 유기농업 자재인데 해충을 잡게서 해 품질 인증이고 항공 방지에 등록돼 있고요. 이것도 열 배를 쳐서도 황하고 섞이면 되게 충지하고 섞이면 충전이 일어나는데 전혀 혼용에 문제없고 약해 안 일어나고요. 아. 벼멸고, 그 다음에 이화먹나무, 홍명나무에 대해서 품질 인증이 돼서 PS 쓸 대비로 쓸수 있는 제품을 할수 있겠습니다. 차치고, 이차치고, 보니까 문고병, 벼멸고, 음. 이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야. 네, 굉장히 좋, 좋더라고요. 자, 효소는 어떤 제품입니까? 충하고 균을 잡아도 결국은 작물이 고품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효소는 이름에 나타내듯이 미생물 발효 공법을 써가지고 효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효소는 잘 알려있으면 사람들도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소와 풍부한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벼에대 치면은 일단 수확량은 기본적으로 증산이 되고요. 일단 미질 향상도고품질이 생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벼에 꼭 필요한 3종 세트네요. 네, 예. 3종사. 예. 예. 앞으로 우리 수도장 농가들이 안심하고 어, 가격저례한 제품을 쓸수 있다는 그 시장으로 어, 인도해 주십시오. Here we go.